병역을 공부하고 여러분 헌터 방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엔진 톱으로 얼음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동 톱으로 아주 두꺼운 얼음을 뚫다음에 그 안에 있는 통발을 걷어서 물고기 수십 마리 한번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저기 멀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l 츠 고!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탄강으로 와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탄강 하면 또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청여러분입니다자 <웃음> 그리고 옆에 나는 못 빼지 <웃음> 고정리기 같이 왔습니다 <웃음> 자 근데 오늘 물고기 많이 들어있나요?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웃음> 혹시 얼마나 뒀나요? 한달 조금 안 돼요 3천마리 정도 들어있겠네요 3,100마리? <웃음> <웃음> 바로 이두 분이랑 톱질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탄강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쪽은 여울이어가지고 얼지 않았고 여기서부터 싹다 얼음이거든요 근데 눈이 와가지고 어우 오빠가 소리 나는데? 오오 야야 그래, 그래. 야, 깨졌어 깨졌어 살빼 조심해 어부님은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오오 오! 어부님 찾다 내가 뒤집어 했네 어, 어. 그러고 그래. 얼음 두께 보세요 아 물이 아니네 뭐야 롯밥이네 이렇게 갑자기 자신을 아. 아 이럴 때 센척 해야지 여기 형 건널 수 있어 상남자지 아맞져라맞져라맞져라안 잡혔지 터졌어 아. 아. 불량뽑혔지 신발값 입금해라 근런데 어부님 안오지 어부님 Let it go! Uh, <laughs> <웃음> <웃음> 저기도 들고 내려온거개요기다 <웃음> 이거 시스이였네요 아, 안에 뭐 입으셨구나. 아쉽다.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제대로 된 포인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이들 많이 울겠는데요, 형님? <웃음> 잠시만요, 형님, 혹시 속옷 하신거 아니죠? 아, 고프로구나. 진짜 취향이 그러신 줄 알고. 자, 한번 뭐 포인트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포인트 도착했는데. 아, 근데, 얼음이 좀그렇게 얼었어요. 안 보여요. 아, 그러네. 이거 어떻게 찾지? 계속 뚫어야죠. <웃음> 어? 야! 어, 뭐야? 열을 한번 발생시킨 다음에. 아, 예열. 야! Let go! Let go!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자 정기 터브레이저. 와! 어, 뭐야? <웃음> 너무 얇아 오 진짜 열네 저기 지금 위험한 거죠 지금 좀 위험한 거 같아요 아니 지금 안 보이죠? 안보여 안 여기 열기는뚫어야될것 <웃음> 같아 요 여기는 굉장히 두껍죠? 두껍워요 여러분 음...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이고 치맛바람이야 나 찰나 봐 우와 여기 진짜 두꺼운데요 오, 어머니? 오, 우와 우와! 우와 한 뼘이 너무 야 아니 근데 있나요 안에? 잠깐만요 어머니 어머니 머리 젖어요 머리 예쁜 머리 <웃음> 여기도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에 다시 한번 볼게요 각을 이제 보신구나 처음에는 각을 안 보신 건가? 대충 했어요 <웃음> <웃음> <웃음> 자세 여기는 어때요? 얇아요? 얇아요 이 정도도 뭐 두껍습니다 오케이 역시 사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시죠 피타고라스입니다 맞죠? <웃음> <웃음> 어 수학 좀 했는데? 네 <웃음> 청년 와보시겠세요네에기서 <아버님이세요>? <웃음> <웃음> <웃음> 팬미팅 장면 보고있습니다 청년 부님 팬들이 오셔가지고 <웃음> <파이팅!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식당에서 봐요 <웃음> 유튜브 구독좋아요 부탁드려요 헌터팡 <웃음> 이런 팬미팅 해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아 여기 있네 지금 이 상태에서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여기가 가운데 부분이고 여기 하나 저쪽 하나 자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와우! 내가피타고라스다 저희가 이거를 진짜 도와드리고 싶은데 전기톱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아!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엘사 누나, 힘내세요! 이게 끈이 보여요? 어. <웃음> 자, 여러분, 저 안에 지금 끈이 있거든요. 잠깐만, 저기 어부님 얼굴도 있네. <웃음> 거기 트리케라토스 있나요? 어, 있어요, 조금. <웃음> 자, 마지막 토치. <웃음> 오, 이제 또 필살기 나왔다. 여기 끈을 찾아가지고 저 줄을 풀어주고, 응. 동박 올려서 물고기 넣고, 다시 통발 넣고, 다시 줄을 묶어주는 거죠. 맞다. 물고기 없으면? 집에 가야지, 이제. 이거를 여기다 이제 묶어놔야 돼. 이거 잃어버리면, 롯데요 롯, 너 낫. 저거, 여기 왜? 어머님 괜찮아요, 저. 그렇게 괜찮지 않은 것 같아요. 물이 나오고 있죠? <웃음> 여기 닿으면 <밤면은> 롯데요 <웃음> 오, 나온다. <웃음> 오, 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고기 올라옵니다. <웃음> 이야, 오, 뭐야, 뭐야? 소가리 아니에요? 어, 얼음치. 아, 아, 천연기념물 얼음치라고? 근데 왜 이렇게 적지? 아니요, <웃음>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천연기념물 먹으면 되잖아요. <웃음> 다얼음치예요 얼음치에요 다 방생 <웃음> <웃음> 저는 괜찮습니다 망은 또 있으니까 <웃음> 아이고, 와라. 내 며느리 했으면 좋겠네. 어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얼음치 진짜 우와. 크다. 여러분, 저게 천연기 름 얼음치라고 하는데, 얘네는 참마자죠? 네, 이거 참마자. 아싸, 먹을 수 있다. 줄 아, 납자루는 좀. 사실 애완용으로 좀 많이 키우는 거라서, 먹으면 조금 비리다고 하는데, 맛있는 거 맛없는 거 가릴 때가 아닙니다. 우선, 킵. 네. <웃음> 얼음치 살려줘야 돼. 조심히 가. 발사. 오유 너무 빨리 가지 마, 리발레게 <웃음> 아이고, 아이고. 욱하해가지고, 요새. 결혼하고 나니 욱하네요. <웃음> 자, 이제 나머지 납자루 플러스 돌고기도 있네, 그죠? 어 맞아요. 근데 어부님 복장이 너무 탐나는데, 저희둘도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또 있는데 한번 있어요? 네 어디에 있어요? 차에 있어요 차에 있다고요? 네네네 예? 예? 일단 가볼게요 네 이게 막 해야지 에에에에에 내려오세요 어 변신하셨네 좋네요 일단 언제 사셨어요? 왜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 형왜 이렇게 꼼수야? 나는 쌩인데 쌩 레라스티 나왔어요. 매직하셨어요? 조금 <웃음> 이렇게 뒤 넘기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는지 알겠다. 죠 약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이거 하잖아요. 왜? 그럼 괜찮아. 괜찮아. 그럼 앞으로 와. <웃음> <웃음> <웃음> 와 진짜 백설공주 절규다. <intent> 형 이거 사과먹어 soaking거... 아 먹지마 먹지마 아이씨. 자 여러분 이제 제대로 된 복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하지 마세요 유튜브 하지 마세요 뭐야 이씨 진짜 맛있어 왜 이렇게 하고 있었네 장에서안 보여 개소리 하지마 보거형 어? <웃음> 누나, 잘못 물렀어 언니라 해야지. 아, 아, 언니, 야, 군기가 좀 빠진 것 같다. 빨리빨리 안 오냐? 죄송해요. 너 화분에 물 주다가 늦었지? 저 여기 말이 와아 켜워요. <웃음> <웃음>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네, 이거 다시나안 해. 평생 안할 거야. 이런 컨셉을. <웃음> 영화 7도죠? 영화 7도요? <웃음> <영화> 이질거 <웃음> 같습니다. 뭐야? 보여. <웃음> 보여. 오, <웃음> 쉣! 오, <웃음> 오 마이 갓! 렐라스틴 했어요. 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무 불편한 시선으로 안 보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용은 조금 불편하긴 해요. 야, 이리와. <웃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웃음> 제발 구치 <구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 와가지고, 다음 통발 한번 걷어볼게요. 우리 엘사랑, 보고 언니 촬영 담당. <웃음> 멋있어, 언니! 어부님 표정 보자 있어요? 어, 있어요. <웃음> <웃음> 어, 있어요. <웃음> 언니. 여러 <웃음> <웃음> 이거랑 하지 맙시다. 정체성에 너무 혼란이 오고 있어가지고, 은혜한테 미안해지고 있어, 지금. <웃음> <웃음> 어, 있어요, 있어. 요 저, 게도 또, 피타고라스 계산법. <웃음>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요 <웃음> 사람이몰래잘안 오는 곳인데 <웃음> 아까 어부님 팬미팅 할 때는 어부님 혼자 있고 있으니까 컨셉이 계속 나했는데 지금 우리 만신창이 돼요 셋다 걸리면은 <웃음> 경찰서 가겠는데? 이 정도는? 정도는? <웃음> 신고 100%야 이거 <웃음> 언니 화이팅! <웃음> 아 어유 깜짝 놀랐네 맨다이다와 나옵니다 여러분 오! 이야! 이야 진짜 많은했어 언니 우와! <웃음> <웃음> 뭐야! 붕어 붕어 붕어 어예스어버님돈 벌었다 오여 <웃음> 어, <야, 야>, 여기 <웃음> 옴개구리 자이 옴개구리가 독방산 개구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잡아서 드시다가 큰일 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옴개구리거든요 야야야야야 어, 어, 야, 설명하지마 얘 왜? 오우 쉣 <웃음> 어, <야. 웃음> 성훈아 모자이크 해라 못딱 먹는다 <웃음> <웃음> <웃음> 자 그리고 날씨가 추워서 아까 담가둔 건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어부님 천연어창 하나 만들지 않나요? 만들어야죠 와, 좋습니다 북방산 있는데요 어, 그럼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부러버려 오, 오. 북방산이다 <웃음>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북방산입니다 이게 온개구리예요왜구더냐왜굳 <웃음> <굳었네요? 나이 웃음> <굳었네요? 웃음> 광고 주세요 <웃음> 뒤집어 보면 딱갑니다 얘는 굉장히 노랗고 붉어요 근데 얘는 점박이가 있죠 아. 이 점박이거 먹으면 안되고 개구리는 그리고 자연에 잡아서 먹으면 불법입니다 벌금이 얼마예요 2천만원 그렇지 너무 비싸요 자 그래서 양심만 드세요 들어가 오케이. 어, 예, 완전 굳었네. 들어가라. 아니, 여러분, 그게 헤엄쳐서 가요. 오, 어, 네. 어, 조심히. 어, 가네. 다행이다. 모무 모모 있다. 모무가 뭐예요? 모래무스. 그렇지. 모무, 이, 리스, 리스, 키갈. 여, 너, 너, 언니. 언니라서 안 돼. 자, 여러분, 여기 어른치만 좀 놔주고, 자, 옆에, 어, 다시 통발이 넣는 거 아닌가? 옆으로 나가는구나. 네. 그리고, 첫마자 붕어 있고, 얘는 뭐예왜 이렇게 커요? 얘 누치예요. 누치가 Y자 가시가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뼈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치도 가져가실 거죠? 네. 새청 <웃음> 가드에서 <세천가대에서> 팔아야죠. <웃음> 자연산으로 마합니다 여러분. 오, 어, 잠시만! 미육이 아니야? 통가리 깜짝이야, 미육인 줄 알았네. 아, 이, 이 선생님 잘못 배였네 <웃음> 공부 좀 하고 와. 아, 죄송해요, 언니. <웃음> 저통가리 작죠? 저건 원래 작은 거예요. 아,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 독 있어요? <웃음> <웃음> 언니 원래 이렇게 쫄보였어? 통무서워독사가야야야야야 <웃음> 야, 야, 야, 야, 야. 맛있나요 이거? 최고예요 머리가 맛있대요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러면은 얼음치 빼고 나머지 얘는요? 왼쪽 구석탱이 예? 아얘 놔줘야 되나? 이거는 누치 튀김 먹을래 그래. <웃음> 방세 야야야 어, 이따 가져가시라고자 <웃음> <웃음> 여러분 요거는 천연어창을 한번 만들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 끌개로 자연어창을 만들겁니다 아 이렇게 파가지고 동그랗게 파나요? 네 응.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운데가라야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너무 어분니 고생하니까 어, 네 3두 어. 2두 어. 인사한번 해볼래 헬로우 겨탈 2두에 아이두에 누가 겨탈에 다 인사해 아, 얘네 몇 명인데 인사한번 해줄래? 헬로우 가이즈 아니 잘하네 <웃음> 언니 빨리해봐 <웃음> 쟤 무서워 <웃음> 광기 아니야 광기 <웃음> 오늘 어차피 미친 컨텐츠야 어차피 막해도 돼 <웃음> <웃음> 제가 그냥? <까만>? 예아 <Yeah. 웃음> <웃음> 어, 힘들어 <웃음> 힘들어? <웃음> 형 한번 아니 언니 한번 해봐 <웃음> 그래 알았어 <웃음> 자 이번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언니, 제가. 언니 빨리 해. 저 어부 언니 형이 측나잖아. 어... <웃음> <웃음> 언니 주세요 <웃음> 아, 괴롭같네 <웃음> <웃음> 이제 여기 좀 신중해야 돼 왜요? 물이 올라오면 사기가 좀 힘들어져요 아슬아슬하게 해줘야 돼아제 팬티 속으로 계속 들어오는데요 아 밑에를 뚫어가지고 나오게 하는구나 오케이 어창이다 어창 오창. 이야 이게 자연어창이야 와. 야야야야다 죽었다 살아난다 살아난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선한 상태로 보고했다가 가져가서 다 추배를 팔 거예요 신선한 상태로? 무조건 신선 왜 안경 뭐 썼어요 언니 너 부담스러워 안경 써주세요 왜 그래? 아이원래기야 <웃음> 여기 절로 나오네 형한테. 다음 강망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요 유튜브. <웃음> 팬미팅 하고 있습니다. 정년 어부 구독자여 부탁드릴게요. <웃음> 엘밍 아웃. 낚시 한다고 입수 한다고. 어부예요 어부. 낚지말아낚지마 <웃음> <잡지> <웃음> 다행이다. 그렇게라도 보신 거잖아요. <웃음> 다이다 우리는 본 거야. 우리는 그거? 돌아 일어 <웃음> 온 <이러본> 거지 그냥. <웃음> 잡곡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잡곡이라고 말한 이유는 쏘가리가 잡힌다 오면 저 사람들 바로 내려오십니다 쏘가리 없어요 <웃음> 조심히 가세요 다음 통발 한번 뚫어볼게요 파이 아 <웃음> 뭐야 이 웃음소리 우리를 보고 웃는 거야 해피 뉴이요 <웃음> 그렇지 아무렇지 않으셨죠 우와 얼음 여러분, 두께보세요 여러분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어이다 이거 꺼내고 어? 게임 하나 해가지고 맨발로 올라가기 30초 어, 어부님 어떠세요 나안 안 걸려 오케이 형이 걸려 내가 봤을 때이번에안 <웃음> 걸려 <웃음> 자 이제 여기서 통발이 이렇게 이어졌으니까 저쪽에서 구멍을 꺼내면 됩니다 브이로그 <웃음> 갬성 맞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웃음> 언니 마지막이야? 오! 요, 수 소가리, 수가리 수, 가리 소가리, 수가리 있어 리야리 아저씨 썩어리 없어요 <웃음> 와 대박났습니다 마지막 통말 역시 쏘가리 금지체장이 18cm죠? 네. 확실해야 되니까 꺼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거 고기 다 필요 없고 쏘가리만 가져가도 괜찮아요 <웃음> 어부언니 소리지는 르거 보셨죠? 아. 최고급어종이기 때문에 겨울에 쏘가리가 안 잡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보통 언제 많이 잡혀요? 봄에요, 봄에요? 봄에. 지금 잡힌건 저도 처음 봤어요 진짜요?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웃음> 우와. 우와 큰데. 제한 뼘이 20이거든요. 금지체장은 무조건 넘습니다. 이야. 커피문이 기가 막힌다. 오 멘들멘들. 어, 얘는 비닐이 별로 없죠? 거의 없어요. 자 얘도 와. 어창에다가. 와. 그 사이에 얼음 낀거 봐. 봐 슬러시네 슬러시. 어창어 먹. 근데 이거 갈아서 먹으면 자연빙수 아니에요? 그쵸 드셔보셨어요? 작년에 먹어봤어요. 자 그러면 튀김하면 떡볶이 국물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민물고기 튀김, 떡볶이랑 빙수를 해가지고 고기를 위에 이렇게 꽂아서 민물고기 튀김빙수를 먹어보자. 어부 언니 어때요? 좋아요. <웃음> <웃음> 자그렇 할 건데 여기서 아까 게임 한다 그랬잖아요 게임 뭐 할까요? 게임 뿌링 시키는 거라고 자 그러면 게임은 얼음을 뭉쳐가지고 구멍을 하나 정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던져가지고 넣는 사람 한명 빠지고 얼음판 위에 올라가 있기. 삼십 초. 삼십 초 죽어. <웃음> 왜냐면 우리 발이 쎄다 <웃음> 얼어 있거든. 순서 정하시오. 가위 바위, 바위 보. 보. 와, 와. 가위, 이거 무조건 넣지. 음. 가비 가비 가비. 오. 오. 아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웃음> 탈라 우와~ <웃음> 언니들, 빨리 올라가세요~ 언니, 빨리 안 하면 <웃음> 누겨 버릴 거야? 30초, 어? 둘이 다정하게! 어, 변대, 변대. <웃음> 아, 대단히 갑자. 어때? 행복해? 너무 좋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거 지금 바로 들고 가서, 떡볶이랑 빙수를 가져가면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마지막까지 현타오네. 이거 빨리 갑시다. 가시죠. <웃음> 나도 모르게 이러고 뛰고 <웃음> <기고> 있어. <웃음> 자, 그럼 이제 자방고기들을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이제 조금 사람 같네. 여기 빼고, 어제 이크 해주세요. 이거 리발. <웃음> 어머네 <웃음> 이제 형님이 됐네. <웃음> 20마리 정도만 딱할 거거든요. 형님은 어떻게 돼요? 발견이, 피레미, 참마자. 저희 아까 그솔가리랑 모래무지랑 막 이런 거 많았었는데. 아까 그게 나왔어요? <웃음> 형님 파셔야 됩니까 가지고 나오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쏘가리가 있네? <웃음>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관할이 아니에요 손질은 간단해요 비늘 싹싹싹 쳐주고 옆에를 싸오 조금 다르게 치시네요 네, 옆에서 이렇게 쏙 이거 끝이요네 원래 가운데를 반을 갈라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사선으로 해가지고 내장을 싹빼내신 머리는 안 날리고 그냥 통째로 튀기는 건가요? 통째로 먹어야죠 고양이도 네. 어 이거 아, 뭐야 오른쪽에도 있어 어 저기 있네 이거 한 마리 줄까요? 쏘가리로 주는 게 어때요? 네 이거 <웃음> 한 마리 주시죠 어, 이거요? 어 이거 먹어. 예예예 야, 야, 야, 야, 엄청 벌로. 가져갔어? 어, 가져갔어? 맛있게 먹어. 자, 여러분, 이런 제 식으로 내장이랑비늘싹다 빼주고, 이 상태에서 바로 튀기면 되는 건가요? 여기서 소금 좀 넣어주고, 밀가루 해가지고, 바로 튀면 기 돼.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손질 다 해줄게요. 우린 뭐해? 라삭라삭 해주면 돼. 라삭라삭? 어 왜, 근데 왜? 잠깐만. 이거 누치 아니에요? 네. 빵님드리려고 어머님한테 욕한 적한 번도 없는데. <웃음> 뭐라고요 <웃음> 아,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피리미가 근데 튀기면 최고예요 소갈이도 튀기면 맛있긴 한데. 엄마. 아이고, 소갈이 좀 하는데. <웃음> 어머니! 진짜예요 야, 얘또 나와 있어 이거 하나 뭐야? 더 주잖아. <웃음> 까 먹었어 근데 다른 애 줘. 아 여기, 여기 밑에 있다 여기다! 와! <웃음> 지금 배신감 개 늦게 없는데? 미안해 <웃음> 지금 그만 먹어도 돼. 왜요? 지금 맨날 먹어요 눈에 도끼가 서려는데요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손질 싹다된 거는 뿔 뿔이야 튀겨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에다 하나요? 네 저희 옛날에 잘안 먹었을 때 여기다 있었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떡상했어요 <웃음> 자 여러분 그 다음 여기다가 바로 파이 하나요? 잠깐만요 네, 안 열었어요 오! 네, 아 오. 플레이어 그래 오, 깜짝이야 아니, <웃음> 파이 <웃음> 이거 바로 올리면 되나? 아이 사람 가게 바라먹을 사람이네? <웃음> 엄마한테 이럴 <이러려고> 그랬어요 <웃음> 자 이번에는 이제 튀김가루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훔치러 가는 거야 소가리 드시러 가시네 <웃음> 가야 되는 <될> 거 <웃음> 빨리 가 <웃음> 빨리 가잘가나 <웃음>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 <웃음> 아이고 소가리 맛있게 드시고 오셨어요? <웃음> <웃음> 무슨어이자 <무섭�요, 이베? 웃음> 여러분 이렇게 딱 준비가 됐는데 오 <웃음> 어, 이거 소스는 또 엄마가 해줬어요 <웃음> <웃음> 소가리 두고 이거 가지고 가래요 <웃음> <웃음> 어, 요 떡볶이를 떡국떡으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웃음> 역시 <웃음> 여기 <웃음> 세천같던 <가던> ppm <웃음> 네. <웃음> 튀김 먼저 할까요? 좋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으세요 잠깐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 넣었어요 아 소금 넣었어 어머니가 다 해주신 거니까 그래? 제가 했어요 <웃음> 들어가라 이게 땡이에요 뭘막 이렇게 안 해요? 아니 얘네가 물기가 있기 때문에 튀김가루가 잘 붙을 거예요 야 뭐야 또 왔어 야 아하 때깔 좋은 놈아 너 튀김 먹으면 안돼 배에 기름 깨서 럴사해 어 뭐야 고급스케게 줘봐 내가 워크 한 어, 한번 쉐. 해볼게 워크 워크 워크 워크 아, 너 이러니까 은혜님한테 혼나는 거야 은혜 콘데 계란댔다 <웃음> <웃음> 어머니 다시 파이 하세요. <웃음> 어제 아프신 거 같기도 하고. 어. <웃음> 어. <웃음> 엄마가 이거 가져오니까 기름은 참 많이 쓰네. <웃음> 어, 어, 어, 어, 어. 아싸 은혜야, 곰팡이 씨다. 야야야 그만해. 롱, 롱, 롱, 롱. 와우 반을 썼네. 엄마한테 혼나겠. 오유 <웃음> 제가 제가 사드릴게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된거 같거든요. 자 한번 넣어봅시다. 오. 야. 이거 약간 손으로 상상상 해주다가 당 해야 돼요. 그렇지. 더 깊게 넣어. 손까지 넣어야 돼, 원래. 아, 와,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한번저어야애들이안 붙습니다. 밖에서 3시간 놀고 와가지고 너무 배고파. 지금 저희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요. 맛있겠다. 심 흘리시겠는데, 어머니? 아. 여러분, 지금 거의 다 튀겨졌거든요. 하나 볼게요. 와, 우 기가 막힙니다. 이거 그냥 뼈채로 튀겨 먹어도 되죠? 다 씹어먹으면 돼요. 근데 원래 지네러미 안 자르는 거 맞아요? 지네러미 잡고 떼서 버리면 되죠. 아. 새우처럼? 네. 새우가 아니 잖아요 그냥 먹으니까. 죽진 않더라고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다 됐으면은 올려버서아 더... 아, <웃음> 조심조심 아니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괜찮죠? 어, <웃음> 이거 막 돌고기인가? 돌고기 없어요 돌고기 비싸가지고 안에 <웃음> 넣어놨죠자 <웃음> 이제 떡볶이 바로 갑니다 여러분 튀김은 상온에 냅둬야 더 바삭해지거든요 문제가 지금 저렇게 야 야옹아 <웃음> 형이 잠깐 들고 있어줄래? 뵐게요 <웃음> 순식간에 다 가져가 후뿍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면요 와 이거 어머니 표잖아요 네. 한번 찍어서 먹어봐야 되나요? 렛깅 투베르 와 기가 막혔데 먹어봐 그래? 먼저 빤 다음에 넣어야 되나? 그럼 동무다 아 그래? 츄릅츄릅 <웃음> 츄릅. <웃음> 진짜 맛있지? 와 완전 아야야야야야야 <웃음> 촬영은 못하겠네 이런 낌들자 한번 풀어주세요 쫙 이렇게 한번 쫙 풀어주고 미쳤다 역시 짬처리법 아시네요 저기 다 부어주고 저걸까요? 안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떡국도 가져왔어요 알아봤어요 이거 하면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어 여러분 떡국도 오자 그리고 러묵 많이 주셨네 어머니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엄마가 이거 가지고가래자 <웃음> 여러분 이렇게 하고 뭐, 아 찍먹을 해야지 너 찍먹이야? 나 찍먹인데? 형 부먹이야? 아니 나 반반 먹어 아 진짜로? 약간 선택 장애 있어 어머님은요? 모르겠어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쫙악 줄여줄게요 어머님 바로 <웃음> 성악 스타일이네 약간 테너네 테너 <웃음> 수저랑 이제 젓가락 좀가져오요아 예예 가져오세요 <웃음> 와 지금 완전 쫄아가지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무조건 떠보게 드세요 딱꾹꾹꾹으요 쏘가리도 드세요 저희가 못 먹었으니까요 <웃음> 자 이제 불 꺼주세요 와 <웃음> 개멋있겠다 터넛 <턴업! 웃음> 어, 이따가 빙수 먹을 거 빼두고 자 이녀석도 있죠 예, 일자로 아주 예쁘게 오와 열 맞춰줘야죠 두분다 해병대에 나오지 않았어요? 빨리 제대로 들어 아 <웃음> 어? <웃음> 방금 엘사 나왔어. 뭐하니? <웃음> 언니 잘할게. <웃음> 기수 몇이에요? 1145개요. 몇 개에요? 뭐야? 뭔데? 일쌍 1097개입니다. <웃음> 뭐야? <웃음> 대단... <웃음> 야 일로와 아로와일루와 후임이었어 막내가 <웃음> 하는거잖아 원래 네? <웃음> 아니 <웃음> 해병대 나왔는데 엘사 어디고 엘사 공조 역시 멋있다 오 잠깐 잠깐, 잠깐. 헤헤 <웃음> 사수해야지 뭐야 <웃음> 가져간다 저 뭐예요? 눈상이에요? 키가 네. <웃음> 막힌데? 우와 눈 녹는거 봐와시켰다 <웃음> 그러면 이거를 지금 먼저 먹고 빙수를 디저트 느낌으로 먹을까? 오 어, 좋은데? 괜찮죠? <웃음> 좋아요 여러분 요거 바로 한번 먼저 먹어볼게요 <웃음> 아 귀여워야 온다 온다 온다 오나 어떡해 <웃음> 아냐 엄청 순해 얘 개죠 조금만 했다네 네지상 네. <웃음> 신우가 아니야? 진 아니야? 친다 가 아니야? 신우가 아니야? 신우가 아야지야 잡았다, 요 잡았다, 요놈. 자, 여러분, 이렇게 서 민물고기 떡볶이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아, 아 이거 봐봐. 비주얼. 이거 아니야? 베르르 <웃음> 마지막에 솔직히 좀 고민한 게 뭐냐면, 아까 그 옷을 입고 먹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여러분들 눈이 많이 상하실 것같아가지고제가배를 했습니다. 뭐부터 먹을까요? 어묵부터? <웃음> <웃음> 이거 뭐야? <보여? 웃음> 뜨거울까봐. 아, 뜨거울까봐. <웃음> 저는 여기가 진짜 눈상이거든요. 그냥. <웃음> 배우면 밑에 그냥 바로 추가해야 될것같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거. <웃음> 배, 읍. <웃음> 이 <이미> 드셨는데. <웃음> <웃음> <웃음> 음와 떡볶이도 파세요? 안 팔아요 오늘부터 파세요 와 하나 하세요 진짜, 진짜, 진짜. 맛있는데? 어, 맛있어요? 아 진짜 그냥 포장마차 떡볶이에요 얼마에 파실 거예요? 15,000원 <웃음> 아, 빨리 떡 먹어봐야지 자 여러분 이 떡국떡이 생각보다 조합이 진짜 괜찮아요 그냥 떡은 두꺼운 감이 있는데 얘는 얇고 되게 보들보들 아 뭐라 그래야 되냐? 보들보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떡을 보들보들한 표현한 사람 처음 봤어 <웃음> <웃음> 너무 추워서 입이 안 나와요 아 입이 안 나오는데 <웃음> <입이 많이 안 웃음> <안 나와요. 웃음> 자바아볼게요초베르 와 음. 음, 진짜 파는 거다 맞지? 응 음. 오뎅보다 떡이 훨씬 맛있네 음.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 판매하세요 가격 어. 제가 전해드릴게요 침우좀 <웃음> 매우면 한번 떠먹어 근데 맵다 어. 매우요 <웃음> 이거 어제 내린거죠? 네. 깨끗한 깨끗한거죠? 깨끗한거예요안 아, 내면 진거 가이바이보 어. <웃음> 예! 저는 <웃음> 아! <웃음> 어렸을 때부터 이런거 먹고살았어요 고드름 가져올까? <웃음> <웃음> 죄송한데 바닥 긁어도 되나요? <웃음>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혹시 모르니까 추베르음 <웃음> 외쳐세요 외쳐세요 아 어, 진짜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통이잖아요 자 이제 하이라이터 하나 먹어보죠 튀김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찍먹은 부먹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요 근데 부먹는 신경도 안 써요 댓글에 싸운다고 아, 싸운다 싸운다 어. 찍먹이네 구독 추천할게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상처 받아요 지느러미가 나 없네 어 뭐야 <웃음> 나는 팔다리 다 있는데 바로 먹어볼게요 쭉. 배릅음 음. 우와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와 진짜 맛있다 가시 느낌 하나도 없죠 떡볶이에 솔직히 김말이 이런 식으 먹잖아요 이것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파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맛보니까 3 9 아니에요. 와 이거 하나만 더 먹죠 전 떡에 서먹어요나 5대 여기 뭐 저만 추베르 빵이니까 뭐 하나 만드세요 지금 <웃음> <갑자기>? <웃음> 내가 은혜한테 맨날 하는 게 3초 안에 해라 하면 뭐라도 하거든요 아 그래? <웃음> 이거 부담 엄청되는데 아무거나 해도 괜찮아 3 2 1 항아리? <웃음> <웃음> 어게 먹은 형님 한번 보여주세요. 어, 압박 조명도 한다고. 3, 2, 1. 먹엉, 먹엉. 아, 이거 장지한데 먹엉, 먹엉. 아, 소름끼쳐. 근데 진짜 맛있다. <목에> 이렇게 종종 튀어 드시나요? 참, 보면. 아니요. <목에> 보통 많이 파신다고 합니다 특히 쏘가리를 자 <웃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민물고기 튀김 떡볶이를 먹었는데 도식은 또 민물고기 튀김 빙수가 있습니다 그 얼음 있잖아요 한천강에서 직접 톱으로 자른 거를 가져왔습니다 고기를 또 직접 갈아가지고 연유 뿌리가 해서 튀김 떡떵떵 꺼져가지고 가위가버해서진 사람이 먹을 거예요 <웃음> 진짜 맛이 궁금하긴 아, 진짜, 한데 왜냐면 튀김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어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어. 잠깐 하면 만들러 항아리 자 <웃음> 여러분 <웃음> 이제 빙수 만들 거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디로 갈지 몰라 네. <웃음> 어 잘하네 <웃음> 어, 잘... 이거 언제 돼요? 한시간 해야 돼요 <웃음> 원래 드실 때 이렇게 갈아 드셨어요? 네. 그냥 어, 그 네. 카페 가서 사 먹읍시다 우리. <웃음> 좀�섰할까요 제가 할게요. 선수 어, 교체. 맞아, 맞아. 짜세! 잘하네. 오. 야 나네. 먹어. <웃음> 얼플 거에요? 오, 잘한다 형. 너무 잘한다. 시워서 그렇 <웃음> 걸렸구만. <웃음> <웃음> 나 자. 어기야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천연 한탄강 얼음빙수입니다. 디스토마가 들어가 있네요. 예! 재밌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 떡 볼게. 아직 덜 먹었으니까 먹을 거야. 예예 야! 야야야, 그 매워, 매워, 매워. 무슨 말벌 아저씨, 고양이 아저씨 아니야 나? 그러니까. <웃음> 고양이 보면 뛰어간다 이제. 와바라리 바라기들아. 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어, 말벌 아저씨다. <웃음> <웃음> 자여러분해서 눈꽃빙수 완성되었습니다. 와. <웃음> 야야야야야야야 <웃음> 여러분 여기다가 시럽이랑 사탕 한번 뿌려볼게요 제일 먼저 이거 필요하잖아 형들렸어 왜? 먼저 팥이야 팥 여기 가운데 이렇게 뚫어줘야 돼 아니 자꾸 손으로 <웃음> <하네>? <웃음> 여기다가 팥을 딱 한번 넣어줘 열어봐서 와어야 와! 너무 많이 넣었어 오! 너무 많이 그리고 <웃음> 연유 연유 한번 줄여주세요 와, <웃음>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자 다음은 날기 싫어 <웃음> 좀 비오감이다 괜찮아 오늘 다 비오감이야 <웃음> 와, 와와 와, <웃음> 와, 와, 와, 맛있어? 투베르 <웃음> <웃음> 뭐 남았죠? 고명을 올려야 잠깐 저 <웃음> 고양님, 봐봐. 저 언니 어디가? 튀긴 거. 고양이 뺏어간다고 저기다 숨겨놨어. 잘 <웃음> 언니, 빨리 와! 자, 여 또! 빙수에 꽂히잖아요 젤리 씨라는 사람 많아도 떡씨라는사람 없습니다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이것도 가운데에 몰아줘야 맛있다고 꽈. 자 이제 필살기 뭐야? 튀김이요 해피 버스데이 <웃음> 야 튀김은 으으으 오마이갓 떡볶이 좀더 넣을걸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바로 먹어볼게요 비주얼 한번 찍어보자 해피 버스데이 투유 받으세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이가 막힌 역겨운 비주얼 한번 바로 추배를 해볼게요 가위가서 먼저 먹을 사람 정합시다 아내면 지은거 하이바이보 와! 가위바위보가위바위보 예! 올타죠. 자, 앉아서 어분이부터 바로 한번 먹어 볼게요. 와, 이거 비주얼 <웃음> 봐라. 진짜. 이걸 어떻게 먹어야 <웃음> 되죠, 근데? 뭐딱 아이소. 들고 아이소. 아, 그죠. 예, 한 손으로 고명으로 올려야죠.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런거잘 먹어요. 먹어 먹어. 글쎄. 아, 이제 잘 있어, 있어요. 어. 우와! 어. 왜왜왜 왜? 왜 너무 맛있어요? 음. 음, 고 거짓말. <웃음> 왜냐면, 어부님 이런 리액션 안 하거든. 백0 0 속이려고 하는 리액션 <웃음> 음, 절대 이렇게 안 해요. 배두정은 아니에요? 어, 아, 니 아니. 고비를 넘겼어요. 아, 아, 아, 아, 방금 아, 웃으실 아, 때입번 봤는데, 미치겠한 아, 아, <웃음> 번, 팥빙수만 한번 맛을 보자. 그래, 그래. 팥빙수 맛이 있을 거아요 근데 이게 원래 눈 내리는 걸로 저도 해 먹어봤는데, 네. 모래 맛이 조금 나요. 매운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건 모래다. 먹어볼게요. 초배래 쫄쫄. 쭈루리 <웃음> <웃음> 와모래면 하나도 안나와요 천전한데 여기 포천이어가지고 공기가 맑아서 그런거 같아 와 진짜 맛있어 여기 <웃음> 에 맛있다 <웃음> 음와 진짜 맛있다 치워야겠다 이거 형 <웃음> 이거 좀 먹을게요 형 나랑 하자 뭐? <웃음> 아 이거 뭐 먹어야지 보낼거야 <웃음> 남자는 무기지 나도 먹너 뭐. <웃음> 무? 뭐? <웃음> 진짜 남자다? 아이바이보자들어간다아 하와리 야 잠깐만 꼬리부터 들어오지 마아야아니야 꼬리부터, <웃음> 꼬리부터 들어와요 몸이 건강해져 <웃음> 아 그래? 어차피 목젖은 나요 <웃음> <웃음> 이거 봐 이게 첫 번째 위기 <웃음> 나쁘지 않죠? 이형 진짜 같은데? 근데 이거정 진짜거든요? 비김만 <웃음> <웃음> 맛있는데 얼음이랑 닿으면서 약간 눅눅해지는데 <웃음> 좀... 맛에좋아안 <좋아하나>, 어때? 굉장히 <웃음> 맛있어요 <웃음> 아 솔직히 진짜 솔직히 아, 진짜 맛있어 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진짜로 여러분 <웃음> 제가 자발적으로 먹어볼게요 근데 잠시만 갈갈보왜한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어차피 다 먹네 <웃음> 어차피... 근데 여러분 제가 객관뭐 이런 것도 많이 먹고 분소도뭐 주기적으로 먹는데 비위가 좀 좋습니다 이런 거는 뭐 괜찮아요 자 초베르 오, 젓가락 두 끼. 응. 괜찮아? 응. 음. 괜찮아. 어, 네, <웃음> <아니>,